아, 그래? 결국엔 나갔다. 나삼 할거 없어가지고 나갔다. 그 배드워드에서 배더드. 투명을 빨아. 근데 투명을 빨아도 이 모자는 보여. <웃음> 근데 그옵티파이가아다는 거지. 게임 시작하자. 나 뒤로 가는 거. 이거 안하는 진짜 배 거거든.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. 나삼이 갔지. 겁나, 겁나 빨라서 처음으로 금을 먹었습니다. 겁나 공격적인 아이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? 겁나 공격적인 아이 내가 봤을 때 레드야. 아 맞지. 레드가 항상 그렇긴 해. 내가 아이탭 눌러봐. 스킨이 봐봐 공격적인 스킨이잖아 봐봐 징징이 뭐야 <웃음> 징징 이 징징 이 징징이 왜 공격적이야? 아니야 아니야 나 나머지 두명 나머지 두명한 명은 지금 아, 예, 예. 한 명은 지금 큐스 스킨이고 한 명은 지금 뭐 아, 대충 아무튼 공격적인 좀좀 공격적인 스킨이잖아. 아니 왜또왜왜 상점 레미야 그 와중에 아, 상점 주인 딱 이제 이제 상점 주인을 나무로 맞고좀 완벽해. 뭐야? 저놈도 우리집 올라다 아, 개불러 우리집 올라다. 집 불지나 붙였는데. 개빡대가리 <웃음> 는은대가리 그러니까 이제 개빡대가리들니까 우리가 이제 또 살짝 교육을 해 주자. 탁불러 교육을 하자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어디냐 교육프로그램 일상 유튜브 교육프로그램이었어 근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, 그때 이제 막. 근데, 아네, 그래. 근데, 근데 오히려 <웃음> 성교육 같은 거. 야, 뭐야 이거 블루가 따로 동반 뜬 거야. 근데 말그말 고등학교. 야, 팀킬 했어 블루? 야, 블루 블루 자기팀 팀킬 했어. 블루 블루 <웃음> 자기팀 팀킬 했어. 어, 뭐야 뭐야. 나 잡았어. 응, 쓰고. 아, 여기 왜 파져 있어? 왜 <웃음> 여기 왜 파져 있어? 야, 블루긴 쩔었다. 블루긴 쩔었다. 블루긴 쩔었다. 자기 왜 파져 근데 있지? 침대 아니, <웃음> 내 쩔더라. 아니, 내 친, 내 철사람 뭔데? <웃음> 미침쩔. 야왜또더피케이어 왔다 저 망한. 치랩. 아더피케이어 왔어. 치랩 같은 건안 통한다. 치랩 같은 건안 통한다 멍청아. <웃음> 야 통할 거 같니? 아 찌르는 보이는 거야. 통할 것 같니? 트랩이 문제가 아니라 찌그 트랩으로 팀킬했다니까. 아 트랩으로 팀킬한 을 거야? 아니 아까 제 트랩 하다가 팀킬했어. 어떻게 일부러 안, 안 받아? 재밌는 재밌는 팝템을만 안 받아. 대야, 대야, 잠수 중인데? 아 회복구역. 내가 진짜 잼민있때 항상 샀던 거야 회복구역. 와 계속 재생을 준다니 개상이잖아 하면서 이제 회복구역을 샀거든 내가 맨날.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, 근데 회복구역 좋아어어 은근 그 자작 러쉬 막을 때도 괜찮고. 어떻게 무릎표? 그리고 이제 나는 느낌표. <웃음> 느낌표. 느낌표. 아 인자 아 느낌표 보내지 말걸. 어? 아니 튜팅 신경 쓰느라 쓸수록 떨어졌어나 흐흫흫 스마일 보내고 있인데도 저... 아니 저거 오 한거야 미친 저거 오케 한거야 기억한 자다 어? 이녀석 기억한 <웃음> 자 그거 하면 돼아 그래? 구럼표 뒤집기 레드 침대 꺼. 오케이 어 됐어 어, 나 레드 침대 안에 들어가 있어 빨리 나좀 구출하고 그... 와주면 안될까? 꺼주세요 어? 난좀 멀리 있는걸? 잠깐만 징징 징징이, <웃음> 징징이 너이와봐 오케이 징징이 오케이 <웃음> 야... 징이 겁나 넘어 레드 레드 다컷와 <웃음> 진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할수있니 P.K한테 자기가 자기가 인정을 했어 <웃음> P.K한테는 심한 말이지 <웃음> 기준으로 터지는 아, 거야? 아, 언제 언제? 랑통하고 있다고? <놀람> <게요>? 나 <그렇구나>. 어쩌라고? <웃음> 야야야야야했아 뭐야 이거 불러 쓸데 안돼. 오. 어어어 설었다. 아이 그냥 이거 수준이 그냥 이제 에아 미친 뭐야. 나왜 뭐, 살았어. 나 어떻게 살았어? 뭐야? 어, 나 뭐, 어떻게 살았어? 왜이나왜 왜이, 왜이. 그런... <웃음> 살았냐? 야, 파이널키 여섯 개잘 먹었습니다. 어... 아, 나 낙사다 갈뻔 했는데 살았음. 이유는 모름. 르 끝에 끝자락에 어, 다너나 어? 다... 쉽게 이겼다. 센. 아, 나 진짜 쎄. 확률. 나... 아, 아그 이거 2분의 확률. 아하하. 아 뭐야야야, 어, 템물로가뭐좀 <목소리> 뭐, 고인물 같은 애가 있는데 도망가자. 자, 나 내가 아까 빌드배틀로 만든 걸실제로 하는 거지. 밀치기 막대기랑 이제 활이랑 들고 밀치기 활이랑 해가지고. 님뭐 이제 해볼까? 맨그맵맨 그 맨, 맨 최대로 들어가서. 솔시해봐 님들 제가 방어 제일 잘하는 거 알아요. 뭔데 뭔데. 방어. 아,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끝. 아. 어, 어, 어. 이제 또 자기 저 안에 누워있는 침대 에 일삼이가 일어나가지고 다무쌍을 찍거든요. <웃음> 나저나그 어디서 배웠나면은사내팀에 고인물 한명 있었는데 그놈이 저 저렇게 막을 거고 그립단에 쓰... 아 그래 그래? 아. 그래 그놈이 이겼어 침대 바로 그놈 게임 시작하자 침대 바로 터졌는데 그놈도또 이겼어 신기해 한명 그린 쪽 다이아 이어줄 수 있으니까 다이아 모아가지고 보호 맞춰야 돼보 다이아 좀 이어줘 야, 암살 당할 뻔 <신대> 도망가자! 단단따단따단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단따 오케이 에메랄드 두개야두개두개두개새화가저했다나나 소리 시켰일가 있는 거야 구 소리가 린 느낌인데 기분 타시겠지 일로 와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오케이 나한테 털렸군요. 털렸구나. 버센좀 잔만 방어가 이런 느낌. 그림며다 살짝. 야 뭐야 네. 저거. 아 저거 이제 살짝. 복탈 아. 방어 하려고. 근데, <웃음> 쌌네 레전드 야 진짜 얼마나 많은 트 툴들을 만났으면 진짜 전설로 돌세했을까아 <웃음> 진짜 입에 겁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에메랄드를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얘들은. 뭐지 그리니가 아무도. 뭔가 애들이랑 뒤져꾼. 언제 뒤져. 야 애들 왜 이렇게 좀 애들이 좀덜 폭력적이냐? 폭력적이어야지 재밌지. 아, 그린이... <웃음> 어, 좀 그린이. 뭐 재밌는 게하다 나왔다. 빨리 치료하는. 쟤는... 저는 왜. 왜 아, 님가 저 혼자 들어갈게요. 아왜왜 아, 저... 왜, 왜. 아 너가 너 너가... 재밌는 게 생각났거든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지금 들어갈 수 있어 일단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저기는 음... 도대체 진짜 뭐지? 레드. <웃음> 이럴 수. 없다. 레드, 레드 레드 쌌다니까. 조금.. 문제가 있.. <웃음>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리도면정리도면 문제 생기는 건데? 손에 <웃음> 불평함이 있나요? 아우 날카나.. 아니 왜 돌을 맞춰야지 뭐하는 거야? 밀치게 막힐 거라고까 어차피? 아니 어차피 밀막 쓸 거라고 어차피 밀막 쓸 거라고 왜 날카나 맞추냐? 이해가 안돼 그놈에 밀치게 막힐 <웃음> 규놈의밀박아 <웃음> 그 <밀막. 웃음> <웃음> 밀치방도 나사야이다밀치박대문에 보고 있으면 없으면 못 살아. 아 그때 어차피 갑자기 지금 디를, 애들 애들 쳐 들어왔을 때 밀치방 쓸으면걔다되줘 애들이 지금 다 음. 옐로우랑 레드랑 싸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다이아 먹고 이제 막 점령을 할 수가 있어. 우리가 이제 <웃음> 세계 정목을 하버리는 거지 이때 이 타이밍에. 어 텐팔로 무장하는 거야 우리? 텐빨로 어, 무장해야지 그럼. 텐빨로 무장을 미리 해놔 해놔야지 이제 또 애들을. 세사가텐빨에 아, 존버는 이제 상대가 우리보다 템이 좋은 상태에서 살짝 이제 또 클러치를 위해하는 거고 우리가 템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이제 킬팜을 할 수가 있어. 킬팜할래? 야 에메랄드알 두명살수 있어. 두 명이서 에메랄드알 살수 있을 정도의 양은 좋아. 전 지금 화이 어... 필요가 없어요. 지금. <웃음> 아니 시계 <웃음> 같은 <웃음> 뭐지 왜 기분이가 나쁘지? 엘사비가 내 앞에다가 양털 두 개를 설치하고 가가지고 기분이 나빠 가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어? 가고 있는데 <웃음> 아니 미친놈아 <놈은>. 위도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보여 이씨 이 자식 어? 딱 타이밍 맞게? 침대가 깨져버린다 뭐야? 라비가 뒤졌잖아? 잠깐만 네, 파피리아이개새끼들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오케이. 일사뭐뭐뭐아 일사님 <목소리> 뭐, 뭐. 왜 이렇게 다섯 음, 갑자기... 개 사놨네? 급발진내뭐 <목소리> <목소리> 신세해 보고 왔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오야야야야야야야야. 오뭐저 물들은. 아, 예. 야 거. 옐로우 집또 방어 왜졌다고냐 내정든. 옐로우 집 진짜 겁나 두꺼워 진짜 <목소리> 개 두꺼워 <목소리> 이런 빡쳐진 <박차가> 다이아 <좀> <목소리> 이상해요 <웃음> 진짜 방어가 왜 저래 아, 왜 저래 진짜 아 진짜 요즘에 왜 저렇게까지 바울하는 사람이 있는 게더 신기해 진짜 <웃음> 개인주의 돼야지 개인주의가 돼서 개인주의가 될 거야 개인주의가 되자 개인주의 <웃음> 아니 개인주의가 말이야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개인주의 한번해야겠왜왜왜왜 차별하면 안돼 아니 난 동성애자가 되기 싫어 난 동성애자가 아니야 아 너가 누구 성애자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찾아 역겹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, 혹시? 그건 아니지? 아, 차별너가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 믿을게. 아, 어, 그게 아닌데? <웃음> 라섬이 왜 나오지? <웃음> 너가 이제 더 그런 차별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 믿고 있어. 침대에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는 보야아 네, 아, 있는 옐로우. 보면은 비게거든요이상한 조금. 아, 양팔양 1, 3. 바로 앞에? 나안 보여. 옐로우 집 앞에! 옐로우 집, 뭐냐? 앞에서 침대 옐로우가 바라본 침대 오른쪽에수 있어. 어? 자, 킬팜에서 돈버로 계획을 바꿉니다.